자어 이곳은 저희가 이제 주로 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어, 목재상, 자재상 이고요 어 지금 이곳에서 CNC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목재를 재단을 해주는 목재재단기가 있는데 그 재단기를 어떻게 어, 이제 사용하는지 어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지금 옆에서 저 목수 김동혁씨가 네, 영상 촬영하신다고 지금 카메라를 들리고 있습니다. 가펜스 그룹의 목수 <웃음> 어, 같이 놀러 왔어요. 이쪽에 OK g o o 저희 같이 거래하고 있는 어, 목수들끼리 와가지고 지금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CNC 재단 하는 것도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자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 이제 CNC를 한번 보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이분이 바로 이제 여기 오케이우드라는 목재상의 대표님이시고요. 이 대표님이 이제 CNC를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우드 노귀명입니다. 규 아, 오늘 CNC를 좀 어, 보여드릴 건데 네. 영상으로 이제 담을 건데 어, 좀 사용하는 뭐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CNC라고 하면은, 뭐, 라운드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작업들을 기계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기계는 좀 단순하게, 일자로, 뭐 정확밀하게 재단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목수분들이, 이제, 미리 조금 가공해 가서 쓰시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현장 가시면은, 뭐, 이제, 좀 협소한 공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동선이 좀 나오지 않아서, 톱다리를 펴기 힘드시다거나 뭐 아니면은 좀 정밀한 작업이 요구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해주는 만큼 좀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어, 이제 CNC 어, 작업하는 영상을 좀 어, 비롤로 좀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이렇게 복잡한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요새는 터치스크린으로 시스를 <웃음> 입력하고 그대로 이제 톱다리 이제 밀면서 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마침 저희 쪽에 방금 들어온 주문 내용인데 어 원장이 폭이 1220으로 기본 세팅을 하고 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작업지수 입력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 고객이 요청하신 건은 210으로 한 장을 길게 쳐달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뭐 계산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210이면 한 4장, 5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5장을 한번 입력해 보자면, 여기서 이제 저기 같은 경우 작업 위치 이송을 한번 누르면, 밑에 보이시는 조기대의 개념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네. 어, 그럼 톱날이, 그럼 톱날이 네.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막다 잘라주는 건가요? 아, 그런 개념 아니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음, 제가 210을 5개 입력하다 보니 현재 시값을 1062로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조기대가 음, 예, 요건 뭐냐면 210을 5컷을 하는데 음, 3mm씩 이제 중간에 날 두께까지 음, 계산한 걸총 그렇죠, 그렇죠. 1062로 아, 나온 거고요. 네네. 만약에 제가 뭐 6컷으로 생각해서 6컷을 눌렀더라 음, 라고 해서 작업 위치 이동을 한다면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1275가 나오니까 원장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겁니다. 아, 네. 원장은 1220이니까?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다섯 컷으로 다시 들을하고요 음. 그리고 이 기계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밀한 재단이기 때문에 음. 사실 원장이, 원장이 재단에서 오는 게 항상 직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마지막 컷을 45 정도를 한 컷을 넣고 마지막 컷은 어쨌든 이제 1, 각도가 맞지 않더라도, 음, 음, 음. 잘리는 미리 쓰는 맞도록, 이렇게 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진행해보면, 네, 네. 보시면 어. 딱 아실 겁니다. 네네. 자, 자재를 이렇게 밀어넣고, 끝 쪽에 밀착을 시켰어요 어... <웃음> 더 정밀한 작업이 요구될 때 경우에는 저희도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면이 완전히 밀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더 합니다 음...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경우에는 미리수가 뭐 넘어가면서 길게는 1mm 이상도 차이 날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을 해 주고요 그리고 기계로 넘어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버튼한번 누르면 음. 앞으로 보시겠지만 지금 1110에서 나오면서 한컷 자르고 그때부터 210 210 210 이렇게 자르고 마지막 컷은 40으로 날리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톱날이 나오는 쪽은 요한 곳이고요. 음. 예, 요쪽에서만 나오고 조기대가 밀어주면서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그냥 일자로 예, 재단을 직접 해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네 스위치 눌러 보겠습니다. 아, 이 양쪽 꼬다리가 다 날라가는구나. 요거는 이제 아까 그천 몇일 남는은걸 잘라내고 시작을 해. 음. 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이제 45짜리 하나 그리고 아까 제가 기입했듯이 210짜리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앞에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잘라내고 재단이 시작되기 때문에 음. 지금 이걸 재보면 210이 나와야죠. 음, 네.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백을 잡았으니까 네. 310. 좀 정확하게 210mm 예,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람 한 명을 대체해서 기계가 해줄 정도로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계가 또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보셨다시피 단순한 작업이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줄이실 수 있고 수고를 줄이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써주시고 계시고요. 뭐 저희가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웃음> 홍보도 안 됐고 많이 뜨시는 이제 앞으로 많이 써주시겠지만 뭐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네. 이제 현장으로 네. 배송해 주시는 거고요. 단 묶어서. <웃음> 음. 어자 오늘 이렇게 어 CNC 기계를. 어 좀 테스트를 해주신 저희 오케이 오케이우드 어, 노규명 대표님께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짧게나마 아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저희 채널이 그렇게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 조금 어, 광고라도 아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신민수 팀장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뭐 저희 뭐 작은 업체지만 뭐 이제 신민수 팀장 덕분에 앞으로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웃음> 인천 상여동에 있는 o k w o o 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인천 o k w o o 라고만 치셔도 검색하실 수 있고 뭐 직접 방문하시는 것보다도 저희랑 전화 통화 나누시면 많은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도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근데 내가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항상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코를 파는 건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있는... 코가 간지러웠어요 네. <웃음> 아 아니, 그냥 진짜 단순하게? 진짜 간지러웠어요 아 코가 간지러워서? 네. 황상시도 많이 파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작년에 한류초등학교 같이 공사할 때 네. 항상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네. 항상 코를 파더라고 코가 안에 좀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차아줘야 네. 돼요 네. 네.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현아가아신아같 아니, 아니, 아금아이아타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네. 어, 어. 아 네.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음. 네.